예 나바호도 한자어를 할줄 알았습니다 나바호 아메리카의 나바호 아까 보셨다시피 코리아 던스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책에 그래 가지고 지금 하이올깔 비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말로 효광 비쩌 입니다 효광 효강비처. 비 자, 한자어로 효광 입니다 효광 효강. 자, 그래서 여기 지금 L, slash L, 이거는 그 사람들 특유의 발음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나바오 사람들의. 하요시, 르 하요시. 그래서 L을 그냥 다 생략해버리면, 하요시. 뭡니까? 효광, 비죠 효광, 비죠이 사람들도 한자를 할줄 알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효광이라는 게, 북극성을 말하는 건지, 북두칠성 그 밑에 아까 보셨다시피 북두칠성 밑에 북극성 폴라리스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저 새벽에 떠오르는 던스타라고 지금 돼 있으니까 새별은 조금 애매한데 두 가지 다 지금 적혀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체로키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중요한데 한자어를 저번에 두 개인가 세개 올렸는데 아닌 말고시로 올렸는데 이게 지금 참다 한자우입니다 이게 지금 채로키 말로 아름다움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 쪽으로 내려오면서 리을이 많이 첨가가 된다고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리을을 발음을 안 하면 됩니다. 여기도 리을이 있죠. 아름다울 미.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드위, 얼드위, 언드르미, 얼드 지금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거 한번 봤습니다만은 기름유. 자, 체로키. 갈렌뉴니 갈런뉴 닭게 자, 음이 앞으로 왔습니다. 지딱. 지딱. 자, 길장. 자, 리을이 들어갔죠. 리을. 리을 리을은 생략해도 됩니다. 옛날식 발음으로는 조금 촌스럽게 발음했습니다.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서 리을이 많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길장을 깃장. 기장, 깃장이라고 발음을 일단은 연습을 해 보고 깃장. 깃장.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요거를 이제 접목을 하는 거죠. 귀정, 귀정. 이 H 발음은 흐, 근. 그, 이비음이저라이즈 됩니다. V, V 소리는 자 그래서 근, 히, 히는 위로 올려도 됩니다. H는 근다. 이걸 근히 이렇게 이음줄로할게 아니고 짧게 발음을 하면 됩니다. 귀정, 귀정, 귀정, 귀정 같은 겁니다. 이게 콩두빈 두이야 콩두. 두야, 같은 겁니다. 두. 이 사람들 한자어를 할줄 알았습니다. 자, sit, 앉다. 우리말로 앉을, 을 여기 지금 들어갔죠. 이것도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냐면 앉을 자, 앉을 자 이렇게 되죠. 앉을 자. 앉을 자, 앉가, 아흥스카 이렇게 됩니다. 앉을 자인데 앉을 자 이게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앉을 자. respect, 공격하다. 이거 리얼 들어갔죠.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공경허경 이렇게 발음을 해야되는 겁니다. 옛날식 발음으로 공경허경 자 공히유생 이렇게 발음합니다. 공히유 공히유 공히유 헌히 공히 K. Japanese는 K죠. K. K. Chinese는 징. K. K. K. 다 같은 겁니다. 공히유 퀸 여기 있어도 하여튼 제가 찾은 것만 요겁니다. 하여튼 뭐좀 부지런히 찾으면 더 많겠는데 자, 요겁니다. 자, 기뚜. 우리 말로 지금 기뚜 이렇게 공부를 하죠. 기뚜. 시옷이 뒤로 밀리면서 그냥 드 발음이 나죠. 기뜨 우가 아니고 발음으로는 뜨가 납니다. 기뜨. h는 그냥 위로 올려도 됩니다. 고흐이야더 근데 h를 공이야 이거를 지금 고흥이야공이야이음절로 발음을 할수 있는데 이걸를 짧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고이뜨. 고이뜨. 기뜨. 고이뜨. 같은 겁니다 이게 자 이거 지금 저번에 했죠 얼굴 ㄹ을 다 빼야됩니다 전부 다우크라고 했습니다 캐나다 밍맥 뭐 채로키 전부 다우크 6회로 시작합니다 자 페이스 우크영우크영 우쿠등 룡은 영어는 리저 중국식 발음을 리을이죠 리을 우쿠룡 룡룡룡 같은 겁니다 우크룡 자 타겟 뭡니까 관역적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역적 자 A 는 살짝 빠져도 됩니다 아 그을디 그을디 그디 뭡니까 권역디 적은 디 발음입니다 디 중국식 발음으로 는 적은 디죠 디 적디 권역디 권역디 권디자 올드 이건 충격적입니다 에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예적할때 앞에 옛날은, 저, 저, 몽골식 발음이고, 날, 나름 뭐 이런 발. 그리고 옛날, 옛, 적할 때, 옛, 적 옛, 쯧, 이렇게 돼 있습니다. 쯧, 옛, 군데, 이게 지금 중국식 발음, 쯧, 이 발음이고, 지, 쯧, 티, 다 같은 겁니다. 옛, 쯧. 그래서 옛날 구라고 하고, 또는 옛 구라고 해도 됩니다. 이거 옛 구입니다. 지금 보통 뭐, 옛날 구,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것처럼 똑같이, 옛 구, 이러면 됩니다. 옛 쯧, 옛 구, 쯧, 옛 쯧. 자 소경 블라인드 소경을 만주어로 토고라고 하거든요. 턱고우리말에이 토고. 소경이 만주어에서 왔습니다. 석교, 석커, 소터 같은 거거든요. 석커, 석커. 자, 그래서 석커, 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체롭기 사람들이 만주어에서 왔습니다. 이 지금 턱커타크타크 커, 석커, 커. WO는 위로 올려도 됩니다. 탁, 개, 우, 이게 3음절인데 2음절로 빨리 발음하면 되는 거예요. 탁, 개, 까. 탁, 개, 까. 소, 개, 까. 이렇게 됩니다. 자, 가을, 추. 가을, 추인데, 몽골 발음으로, 우루, 가, 이 거츠 우루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우르 여기에서 가을이 나옵니다. 가, 여기에서. 가. 거 치. 우루, 가, 치. 자, 체로키 뭡니까? 울루. 똑같습니다. 몽골하고 똑같습니다. 울로 거찌 이렇게 됩니다. 이 울로는 생략해도 되죠. 우르, 울로 이거는 몽골하고 체로키도 거의 비슷하다 발음이면 똑같죠. 우르, 울로, 울로 거찌 울로 거찌 울로는 생략해서 거찌거찌 거추 지금 약하게 이제 우리는 우 발음으로 추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래서. 이 채로키 사람들이 양반들이었습니다. 그 백인들 뭐 머리가 아주 빽있고 뭐뭐 그렇게 한 사람들은 몇만년 전에 넘어갔던 사람들하고 그저뭐만년 전에 넘어갔던 사람들 그그 그 사람들도 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전투민족이고 그런 사람들 이 사람 채로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저, 저 제가 봤을 때는 저 불교 불교 책도 있었고 한자와 관련된 책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이진 뭐 분서 갱류식으로 이어져 유럽에서 들어온 애들이 아마 다 저걸 한게 아닌가, 분서 갱류 한게 아닌가, 똑똑한 사람, 책 있는 사람들 다 아마 그냥 예? 학살한 게 아닌 게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한자어도 할줄 알았고, 불교 용어 책, 불교 책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지금 아메리카에.